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남자친구를 너무 잡고 싶은데 남자친구를 잡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실 때가 있죠 오늘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내가 남자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남자친구에게 차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여전히 남자친구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 의사를 남자친구가 알고 있음에도 나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요 내마음속에서는 남자친구를 더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 오시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남자친구 마음이 좀 흔들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나는 지금 남자친구로부터 어찌 됐건 거절을 당한 상태예요 그 말은 남자친구에게 나는 크게 지금 매력을 어필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슬프거든요 아프거든요 원하는 게잘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방법만 모색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남자친구가 나를 처음 사귈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분명히 잘 웃고요 씩씩하고 명랑했을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많이 한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나에게 다가왔거든요 그가 나에게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그를 한번 만나보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연인이 됐죠 이 말은요 남자친구가 나의 어떤 매력에 빠져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매력을 남자친구에게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꾸 집착하는 것처럼 연락을 하고 있고요 속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만나 달라고 애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남자친구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죠 원망을 하고요 비난을 할 때도 있잖아요 결국에 남자친구가 나에게 올지 안 올지는 또 남자친구가 결정할 부분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남자친구를 겨냥하지 마시고요. 내 모습을 다시 예전처럼 밝고 명랑하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거예요. 남자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남자친구를 잊는다는 마음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에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다른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자기 스스로만 챙기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 모습은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굳이 어떤 작전을 써서 남자친구에게 어필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나는 내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 건데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면 내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요 내 주변의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올 거예요 일단은 그 정도가 돼야 내 남자친구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올 수 있겠죠 누가 봐도 나는 상처와 아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다가서면요 괴롭고 힘들기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돼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상처만 가득 안고 아프기만 하고 슬프기만 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굳이 돌아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남자친구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 돌리고 싶다면 요 어떤 방법을 쓸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자친구가 나의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내가 가진 원래 내 매력을 다시 찾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남자친구가 나에게 관심을 다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 나에게 다가왔을 때처럼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